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직접 사인을 심장마비사 추정, 직접 사인의 원인을 다량 알코올 과량 섭취 추정으로 기재되더라도 평소 주량을 마셨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5나 2075 96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망인 일행 5명이 약 5시간 30분 동안 나눠 마신 술의 양은 매화수 8병, 소주 1병으로 망인의 평소주량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망인은 친구들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성구 제2소재 집으로 향하였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온것 같으니 한번 봐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거주지가 있는 수원시 평균 기온은 15.9도 최고기온은 24.3도 최저기온은 9.3도로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였고 망인의 사체는 실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2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장마비사 추정 직접사인의 원인을 다량알코올 과량섭취 추정으로 기재한 시체검안서 을 제1호증과 별도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고 직접사인의 원인만 이상으로 달리기재한 시체검안서 갑 제1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K는 당신법원의 사실조에 회 대한 회신에서 가을신뢰라는 환경적 요인은 흔히 저체온증사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망인이 이상적으로 마시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한 상태였으므로 저체온증 발생에 있어 음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발견 당시 방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방바닥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망인의 체온 방산이 촉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이 저체온증이라고 볼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망인의 발견 당시 상황은 오히려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내인성 급사 상황에 부합하고 내인성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과 같은 사후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를 특정하거나 여러 가능성을 비교 계량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아같이 만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부검을 통해 그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아니한 불리익은 유족인 피고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왕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정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